자, 3은 우리가 천지조화론이다. 그제? 자, 이세 가지가 우리가 항상 조화를 이룬다 했고, 4는 우리는 사계, 웅기론이했다 그죠? 자, 그러면 1, 2, 3, 4가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 자,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이네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 형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운세상담에 운세상담에 우리가 진행사항과 우리가 심리 테스트에 우리가 진행사항은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이다 자 결국은 운세상담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로 카드를 도입하는 거예요. 도입하는 거다 마찬가지다. 운세 상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자 운세 상담과 심리 테스트의 큰 차이점은 뭘까운세타고거 주는 거니까 지정해서 주자 운세 상담 쪽에는 우리가 지금 어려우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아, 직접적인 방법이다. 그제, 자, 이거는 지금 우리는 난제를, 우리는 극복하기 위한 이? 직접적인, 우리는 방법에서다 그러나 심리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다. 에이? 심리체제, 자, 위에는 직접적인 성향, 그뭐 자기가 행동한 결과를 나타낸 결과. 자, 나는 이래가지고 지금 힘들다. 이것이고. 자, 이것이 힘든 상황을 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푸는 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고 있는 거죠. 심리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심리적인 우리는 고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운세하고 그 결과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자 심리는 이 밖으로 놓은 결과는 없어 내면적인 그것만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 밖에 외부의 일과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바로 심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이 사람은 어떤 충격에서 내면적인 심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심리고 외부와 연계되어 있는 나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운세라는 거다 개념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럴 것 같나요? 심리에서도요 음. 사람의 행동을 해서 다른 뭔가의 결과를 가진 것에 대해서 다루죠 아니지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심리 상태라는 건이 내면적인 상태라 내면적인 상태를 우리는 결과로 치중을 할 뿐만 이는 경계가 불명한 거야. 내면적인 문제.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 내면적인 문제는 결의가 아주까지좀 있다는 거다. 그것이 맞다고 하게 되면 사주나 심리나 똑같은 거다. 그게 맞다고 하면 사주나 심리나 똑같아 싶은데요. 다를 바뭐 있나 아무것 도 없지, 그죠? 자 심리가 결과를 초래했다면, 어? 자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것이 똑같이 처리된다면 이거나 이거나 답이 똑같은 바 방법만 다를 푸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야. 그러나 심리는 정말로 심리라 내면적인 것이. 내면적인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내면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껍데기 풀면 안 된다는 거다 심리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을 풀어내야 되고 우리가 운세적인 것은 어, 겉으로 놓은 결과를 풀어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심리에 보자 이 결과를 두 개를 놓고 이 결과를 두 개를 놓고 우리가 한번 푼다고 생각하게 되면 상담을 하러 온다 상담을 하러 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어렵다. 이것을 푸는 것은 심리 갖고 푸는 것은 아니잖아. 그제? 자, 밑에 거는 항상 이렇다. 이제는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뭘까? 완전히 다르지. 그제? 자내 상황이 어려우면 이것을 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는 푸는 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이것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심리다 그러면 이것도 이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해보면 이게나 저기나 완전히 도토리 기적이잖아 오늘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없는거다 어, 일이 어렵고 해결 어렵다. 그렇게 해결 가져가 어렵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돈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건 심리지. 뭐돈 없고 이런 거 돈벌이 하는 거 이거는 이 심리가 아니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심리냐? 그게 되겠지. 심리, 는 심리를 풀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면 사주도 아니고 심리도 아니고 이렇게 쓰고 짬뽕 해갖고 이렇게 해 보면 이건 답이 없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실제적인 것인데 우리가 진로 같은 거 한번 보자 진로 만약에 진로를 푼다고 하네 보면 자 운세는 진로는 어떨까 내가 타원난 운명에 따라서 진로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적으로 하겠지. 그지? 그러면 심리적인 진로는 어떻게? 해? 내가 정신적으로 가장 하기 좋은 거 편한 것이 있으면 좋겠지? 그럼 우리 개념이 완전 다르다는 거다. 그지? 그러면 어느 것이 맞다고 한 개만 푼다면 어느 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분명히 우리가 다르겠죠. 자, 내가 타고난 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 진로 상담할 때 보면 우리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 가으로 가는 길, 재능으로 가는 길 지가 노력해서 가는 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 이 진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하 이것이 가 갑의 길 이것이 심리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죽음만고 짬뽕 항문이 되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심리하지? 심리학적이 이런 진로법은 어떻게, 내가 이런 거 있는 중에서 내가 가장 안정적이고 내가 편한 그 슬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심리학적인 접근법이다. 이게 좀 되나요? 이제 또 충돌이 생기나? 자, 이 진로도 우리는 다른 것도 다 맞지만은 이, 이 진로는 우리는 어떻게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가업도 있고 자기가 특성도 있고 노력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심리학적인 지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러면 이거나 이거나 차별이 뭐가 다르겠노? 그러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똑같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심리학적인 이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어디서 근거를 찾아냈어? 심리 테스트로서 야, 이건 아니다. 이런 구조를 있다면, 이런 구조를 있다면,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고 한다면, 심리학적인 진로상담법이나 운세 상담법이나, 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운세는 사주라도 있지만은 심리로 풀게 되기 때문에 사주라도 없다. 이말이야 그럼 근거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심리학적으로 잘 접근해야 되는 것은. 자, 이 진로는 인간의 내적인 문제라. 내면적인 문제. 그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가장 안정적인 게 중요하겠지? 내 심리학적으로 가장 편한 거, 안정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이 이 심리학적인 진로 선택법의 기본이다. 심리학적이지. 자, 그러나, 그에 있는 진로 상태는 뭐, 가업의 길이든, 뭐, 타고난 재능의 길이든, 이것은 아니다는 거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가업을 가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쭉풀어는 어? 그거는 아 지금 운명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전 섞어갖고 혼돈을 하는 거야. 그래 보면 우리는 정말로 곤란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어떤 것이든 다 좋다.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풀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가 지금 살아가는 데는 똑같아 그지? 살아가는 거는 원세적으로 살아가든 심리학적으로 가도 하나는 어떻게 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는 심리학적으로 안정적인 것이다 그지? 그럼 여기서 힘들다 딱이 그지? 난제가 해결이다. 난제 해결이다. 자, 난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내가 가는데 막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제 내가 가는데 해방 놓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가는데 힘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실수를 했는지 알아야 돼. 그제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다. 내가 지금 상태에서 상담을 하러 왔을 때는 일로서 상담이 힘든 것인가? 내 심리적인 것이 힘든 것인가? 이두 개를 놓고 우리는 난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 위에 거는 외부의 문제가 많이 직결돼 있는 거야. 외부의 문제가, 그치? 내가 일하는데 뭔가 잘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뭔가 잘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뭔가 내가 힘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 문제다. 자신의 문제라는 거다. 그러면 외부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외부의 문제는 운세로 풀어야 되고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는 어떻게? 외부 요인인데 내 심리를 테스트해갖고 풀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제? 자, 이것이 우리는 타로를 하던 숫자 연사법을 하던 우리가 사주를 푸던 이 근본은 똑같아. 이것이 바로 어떤 영역이 있느냐? 이네 개의 영역이 있다는 거야. 네 개의 영역. 우리는 뭐가 힘든데 그 바운다리 힘든 요인을 모른다면 우리 어떻게 해결할까? 심리를 해결하든, 외부 일을 해결하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타로카드를 하든, 색채 미술 심리를 하든, 숫자 연산품을 하든, 사주를 푸든, 그 영역은 똑같은 거야. 그러나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다르다. 자, 여기서 접근한 것은, 운세 상담으로 가게 되게 되면, 이것은 외부 요인을 찾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가게 되면, 내면 요인을 찾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나, 그쵸? 외부 요인과 내면 요인이 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주 갖고 풀 때는 내 내면을 어떻게 알겠노? 내 지금 심리가 이폭잡한그 머릿속에까지 들어있는 걸 갖다가 우리 사주 갖고 어떻게 풀냐, 이 말이야. 그것도 사주가 그거 갖고 푼다면 또 미친놈이 되어보는 거고. 심리가 이거 다푼다가 하면 그것도 미친놈이 되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외부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몇개있겠나 우리가 살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네 개가 있겠지. 외부에 착용하는 이런 요인도 네 개가 있을 거고, 이 내면에 착용하는 이것도 네 개가 있을 거라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심리학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심리는 우리가 인간의 내면적인 것을 푸는 것이고 외적인 문제는 다른 요인들을 풀어야 내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합체가 될거 아니야. 그렇자 그러면 우리는 운세를 풀고 타로카드를 가지고 이 행동,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 이 내면 심리는 우리는 습성 심리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구의 거는 우리는 행동심리라고 이렇게 하면 돼. 행동심리 내가 저질른 거잖아. 그지 이를. 자, 그러면 우리는 한 포자. 외부에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했잖아. 네 가지 영역이 어디있대요? 영혼, 인간 귀신은 인연 영혼 응, 그럴 텐데. 자, 영혼 인간의 문제 이것이 귀신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인연의 문제다. 자 어찌보면 그거나 그거나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그 영역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 영역은 다르다. 자 그러면 요 밑에서 네 개를 우리는 한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 자 여기에는 어떻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지 그럼 밑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판단은 아이고 생, 내가 생각해 고 여기서 일 처리를 문제고 나는 이 생각의 자체가 어떻게 내가 이거는 전부 다 오류다 이 말이야 잘못된 것이니까 그지 우리가 전부 다 잘못돼 자 여기는 영혼의 문제가 잘못됐고.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풀자. 이 사고나 생각의 문제가 잘못됐고,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내 행동과 결정이 잘못됐고, 이거는 외부, 환경과 여건이 좀안 맞아서 그런 거고, 이거는 어떻게? 대외적인 이 활동, 대외적인 활동이나 어떻게? 상대방의 반응, 반응이 안 좋다 이런 견임이잖아. 우리 는피웠지 탈옥할 때도 이렇게 딱 풀네 이 말이야. 똑같이. 그러면 이 심리학적으로 내 자신의 문제는 이거 똑같이다. 내가 똑같이 힘들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거 잘못돼 갖고 그렇다. 그럼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잘못돼가 힘들까? 그거는 결과가 과야 힘들지 내 생각만 갖고 생각만 갖고 힘들 수는 없잖아 그건 내 생각일 뿐인데 그 사람은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을 옮기기 때문에 그게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지 여기는 그 심리학적으로는 어떨까 응? 이건 심리학적으로는 어떨까아 심폐 안하나 그만 자 위에 거는 내가 생각을 오류를 범해 잘못을 해가지고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압박감을 받아온 거야 그제 행동을, 행동을 옮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 내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서는 어떨까 이 똑같은 문제에 그 테두리는 이 똑같은 문제야 이. 테두리는 똑같은 문제인데,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상경은 어떨까? 전부 다 이것은, 내가 심리를,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전부 다 자신감이 없는 거야.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거야. 하는 것이 불안한 거야. 에? 심리적인 행동으로 옮는 것은 아니잖아. 심리 내가 할때 어렵다. 지는 결정하지도 않은 거, 우선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다가온 거고 외풍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는 어떻게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불안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구별을 못했어 그러면 내가 행동하기는 너무 이게 뭐안 맞았어 그러면 우리는 반응이 어떨까 여기서 자 내가 생각 내가 생각이 맞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거다. 그 부족한 거야. 생각을 못한다는 거다. 응? 자기 생각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겠노? 내 생각에 내가 하는 일에 실제적으로는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지?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차도 불안하게 느끼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다. 자, 이거는. 자신이 없다. 자기가 사고하고 똑같은 범주다. 이 사고와 생각은 내가 오류를 범한 것이고 여기서는 사고와 생각을 생각하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삼담할 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카드를 딱보실때 운세 탄다면 일을 저지 지 외부의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네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만 네, 이 카드를 갖고 일을 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떨까 네가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 불안한 상태야 자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어떨까 요 여기는 이제 행동과 결정이자기가 행동하고 결정한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지금 이거 지금 힘들게 돼 버린 거야. 그러면 나는 행, 행동은 안했어 아직까지. 그럼 나는 어떨까? 행동하기가 어떻게 되겠나? 불안하겠지. 그치 이거는 자신감의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불안감이다. 불안감. 뭘 하고 자 해도 이 아무런 극이 없다 이 말이야. 불안해서 도저히 도전을 못 하는 거야. 도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는 있잖아. 이 심리학도 분석하게 되면, 아이, 뭔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어떻게 맞는지 틀린지 구별도 못 하고, 행동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우유부단한 타입이다. 그렇게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이세 번째는 어떻게? 환경과 여건이라고 그랬다. 그치?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심리학적인 이런 외부 요인들은 자기만의 문제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는 심리학에서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 서게 되게 되면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겠네. 자, 이 영역은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단계를 지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주어진 심리적인 주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다른 요인에 갖고 있는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좌우받는 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이것을 풀게 되면 우리는 다음에 다섯 장을 풀게 되는데, 여기서 풀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석 장으로 풀게 된다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운세가 가는 길하고, 이 내면적인 심리로 가는 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운세가 가는 길하고 심리적인 길. 운세라는 것은 내가 일이 앉아갖고, 이런 환경이, 이런 어려움이 많이 처져 있다. 이것을 이것이 어려움이 채워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겠지. 그럼 심리학적인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이것을 결정도 못하고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를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지를 푸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를 제어를 하고 있는지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라고 하게 되게 되면 종류가 다르겠지. 자,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의 문제,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결과를 만들어낸 요인들이고, 이거는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요인들이다. 그렇게 이것은 한목에, 심리학적으로 한목에 다, 사람들은 이네 가지가 동시에 다 갖고 있다는 소리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는 정신적 문제지만 네 번째는 인연의 문제지만 활동을 안 했다 이 말이야 반응도 없다 이 말이야 지 혼자 생각이야 그렇지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외부 사람이 느끼고 어? 반발하고 반응을 하는 그런 요인이 있지만 내 내면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내면적인 문제는 반응이 없다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혼자서 걷어가는 거야 혼자서 혼자서 걷고 가는 거. 그러면 혼자 이 정신적인 문제와 요 밑에 외부 사람들에 대 자기가 느낀 감정이 이게 들어 있는 거야. 응? 이것을 자기의 감정 감정 요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내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내가 이것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의 음, 나를 좋아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나는 잔뜩 안고 가는 거다 그럼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는 거는 운세는 무슨 행동을 해서 일을 저지른 상태고 이것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완전히 개념상으로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문제는 사람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이 내면적인 것을 다시 풀어야 돼그지이 요인들은 이런 요인들은 우리는 내면적인 요인들은 다시 세부 항목을 풀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가게 되면 요 단계가 끝나게 되면 자 3을 또 풀고 3을 풀고 3을 이렇게 풀어 간다 3 3 3, 3 이런식으로 계속 풀어 가는 거야 자, 그런데, 문서를 풀게 되면, 5, 7, 9,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위에 가게 되면 타로카드로 가는 것이고, 밑에는 내면식으로, 우리는 섭성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제 구분이 완전히 다르겠지. 자, 그래서, 위에 거는 결과를 토출한 거고, 밑에 거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없잖아. 내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우리가 운세를 풀 때는 이 사기의 운기론에 따라가지고 내 카드가 어떤 카드다 이렇게 딱되게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로 네가 야기시킨 것이다.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면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너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힘들어한다. 이도 결과는. 그렇게 지금은 행거시고 안행것시다 오케이? 이거는 결과로서 반응이 없는 것이고, 우예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